꿀잠을 주무시는 사례를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사연인데요. 자, 다음은 고등학생 사연이네요. 네,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뭐 2, 30대 직장인, 40대, 뭐 남녀 50대, 60대, 70대 참 다양해요.까지 <웃음> 어. 연령의 그 구별 없이. 음. 오시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섯 6살짜리도 왔잖아요. 5살짜리도 아, 네. 그렇죠. 왔잖아요.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 네. 그러니까 숨쉬는 문제는 누구나 다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각각의 연령, 나이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음.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아, 오늘 상담한 그5 0대 후반의 음. 여성은 교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또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교정 할때좀 단순하게 가지런히 해서 이뻐지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 골격 구조의 변화나 그다음에 호흡까지도 그다음에 자세까지도 다 판단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치과를 방문하시길 권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죠. 차라리 네, 네.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자, 고등학생, 왜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코를 골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에 들어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아파오고 자도 잠도 같지 않았어요. 비염 때문인가 해서 한의원에도 가보고 내과에 가서 약도 처방받겠지만 누나가 저를 깨우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고 부모님도 저를 미워하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코을 본다고 네. 왜 미워하? 근데 이게 네. 보니까 코를 이 갱년기 여자들이 우울증이 오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갱년기 여자들이 갱년 들어면서 오 코골이가 심해지면서 네. 또 잠을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가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수면 부족이 우울증을 유발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왜코곤다고 미워하시겠어요? 그렇죠. 어. 근데 이 친구의 심리 상태가 지금. 네, 네. 이코골리로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그렇죠. 우울증에 어떤 느낌이 있는 네. 거죠?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러니까. 아,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고 해도, 이 호르몬의 변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이 중2병이라고 사춘기. 예, 예. 사춘기. 굉장히 그 호르몬의 혼란 상태거든요. 공산당도 무서워한데요, 새 중2는. <웃음> 그래서 사춘기는 말로도 안 되고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게 어, 그러니까 호르몬을 어떻게 할 거지? 컨트롤이 안 돼서라는 네.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 하고 음. 잘 받아주면서 해야 되는데 음. 어쨌건 중년 갱년기도 그렇고 사춘기도 그렇고 음. 이 호르몬의 문제 특히 잠의 부조화로 인한 잘때 자야 되고 깊은 잠을 잘 들어가야 되는못 들어가고 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중될 때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죠. 글쎄. 얼마 되지 않아 음. 아버지가 코골이가 너무 심하니 병원을 가자고 하셔서 서울 S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의사선생님이 수술과 장치가 있는데 수술보다는 장치 쪽이 더 좋다고 하셔서 바이오가드를처방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수술이 더 나한테 좋지 않을까? 장치는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웃음> 한번 받으면 끝나지만 그렇죠. 장치는 내가 계속 껴어야 하니까 음. 귀찮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일단 수술의 장점 그한 방에 음. 끝난다. 음. 근데 한 방에 끝나긴 하는데 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인생에 한 방이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음, 한 방에 될것 같으면은 뭐다 했겠죠. 그렇겠죠. 네, 수술이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지금은 특히 어린 나이에 코를 본다는 거는 수술을 음. 해서 뭐 골격을 뭐 바꾸기 전에는 음. 어떤 골격적인 문제가 더 원인이 컸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자는 동안에 구조를 숨 쉬기 좋은 구조를 바꿔주자. 그런 음. 차원에서 이제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권해했던 건데. 그렇죠. 아, 생각해보면 아, 저걸 내가 계속 매일 밤 껴야 된다? 음.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니 근데 아. 그 수술의 그 고통과 재발과 후유증 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매일 하는 장치? 한방이 하는 수술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네.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옷도 입고 요 신발 신고 매일, 매일 신어야 입고. 되고 안경도 매일 껴야 되고 어, 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숨 쉬는 문제처럼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음. 그 귀찮은 것 때문에 숨쉬는 문제를 안할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음. 아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음. 아그 다음 말이 그러나 음. 막상 장치를 착용하니 음. 처음인데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 이마잘만들어주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정말 이게 <웃음> 쉽지 않거 명품으로, 어. <웃음> 명품으로 만들어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끼고자니 누나가 저를 깨우지도 않고 음. 다음날 가족 모두 웃으면서 너코안걸더라 뭐 <웃음> 라고 음. 하시는 거예요. 음. 저는 누나랑 부모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음. 어제까지 저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던 누나와 음. 저를 미워하는 듯한 심기를 음. 내비친 부모님께서 웃으며 저를 대하시니 참 좋더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누나와 부모님이 변한 건지 본인이, 본인이 상태가 변한 건지 본인이 본인이 푹 자고 음, 하니까 기분이 좋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는데 첫째 피곤하지 않고 둘째 아침에 전혀 머리가 아프지 음. 않았습니다. 이제 매일 끼고 잡니다. 귀찮지도 음. 않아요. 음. 그렇죠. <웃음>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 그렇죠. 변화가 있으면 그러네요. 그게 귀찮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밖에 나가는데 추워요 손실려요 음. 당연히 장갑을 끼죠 누가 음. 끼라고 하지 않아도 <웃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같네요 네. 음. 이 글을 읽고 나시면 뭐야 거짓말 하네 알바 풀었구만 <웃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찬양하는 말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당연할지도 몰라요 저도 쇼핑몰에서 후기 읽을 때마다 알바인지 아닌지 <웃음>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제가 받은 감동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걸요. 음... 참이 친구가, 이것도 한 7, 8년 전 얘긴데요. 이제는 네네.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겠네요. 음... 이 친구가 이제 가를 때가 됐는데, 교체가 됐는데. 그게... <웃음> 네. 그래서 알바가 아니다는 거 음... 말씀드리면서 <웃음> <웃음> 감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네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